저는 네관리다 안녕 동티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볼일이 있어서 가온도를 다녀왔습니다 돌리를 마치고 오후 늦게 다시 집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 조금씩 차가 정체가 되고 나중엔 앞쪽에 사고가 난 건지 어쩐 건지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가장자리 가변차로에 소용차 전용도로에는 차선이 비어있고 가끔씩 소용차가 쌩쌩 달렸습니다 아 소용차라 이런 특혜가 있구나 했는데요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해서 휴게소에 들려 커피 한잔 하면서 아까 봤던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내용을 조금 읽어보다 아, 이거 뭐야 소리가 저절로 나왔는데요. 차들이 이렇게 정체가 되는데도 소형차 전용도로가 비어있는 것은 거의 모든 운전자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형차 전용도로가 경차나 소형차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중형, 대형, SUV, 심지어 화물차까지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고속도로에는 도로 갓길에 평일과 주말처럼 자동차 통행량이 변동이 많거나 또상습 정체가 되는 구간에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각길의 통행을 금지하면서 예외를 두었는데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는 운행을 할수 있도록 해놓았어. 신호기는 보통 녹색 화살표와 적색 x자 표시로 돼있지. 물론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변차로는 모든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고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 단 중요한 건 가변차로 중에는 소형차 전용 가변차로가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소형차 차의 의미를 내가 몇 사람에게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나 또 경차 정도로만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소형차 전용도로의 소형차의 적용 기준을 봤더니 승용차는 경영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모두가 가능하고 승합자동차는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까지로 정해놓았더라고 그리고 소형차 전용도로에서는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첫 번째로 신호를 위반했을 때 신호 지시 위반으로 승합차는 7만 원의 벌점 15점, 승용차는 6만 원의 벌점 15점의 범칙금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두 번째로 소형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차로 위반했을 때는 이 경우는 지정차로 위반으로 4톤 초과 화물차는 4만 원의 벌점 10점, 버스는 5만 원의 벌점 10점의 범칙금과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어 오늘의 키포인트는 내 차가 소형차에 적용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였는데 승용차의 경우는 SUV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차가 소형차에 적용이 된다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소용차 전용 도로의 소용차 적용 기준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지금까지 이용하지 못했던 억울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주말 또는 상습 정체 구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여름 휴가 때 오늘 이후로는 소용차 전용 도로의 이용을 잘 하셔서 좀더 편안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치뷰요.